안돼 그만둬 거기까지 해더 다가가면 너 정신 못 차려 안돼 그만해 꽃은 나도 아 싶어 딱 붙어서 봄이 지나갈 때까지 다른 사람 다 사라져라 나만 보왜 그럴까 사람들. 설렌다고 봄바람이 좋아 내 맘도 모르고 다 불어와 Flower sunshine 완벽한 하을 사실 너와 걸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좋아한다고 말하기가 무서워서 내 곁을 맴돌고 사. <sussurra>